같습니다. 네 시간, 고려가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생활에 경진을 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플라드메이트 대중국장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걸기다고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거는 산에에서 어, 남는 장비들을 가져서 이제 국회들한테 를좀 계속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착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를 해보다가 이번에 그 마스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발견하는 것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투바이스는 뭐, 여기서 다니려고 처음에 시작했었으나 어렇게까지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할것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포하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구성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입니다. 노트북 없으신 분들은 오늘 실습이 안 되실 거고요. 위에 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오늘 발표하는 발표자들의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운로드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 어, 명명하시고 하는 것들이 해서 <웃음> 제가 설명드리고 하게 될 건데. 실제로 못 따라오시거나 잠깐 넘어가거나 명제영도를치기가좀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자들은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HTTPS의 비틀.ly. 비틀이구요. 누구폰 아시아 202 언더바 렉 이런거 하시면 다운로드 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습템정을 하나씩 나눠드릴거구요. 현재 노트북에 없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 어... 시습을 안하실 분들도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한 번, 오늘 실습하실 분들 좀 보실까요? 왼쪽부터 제가 숫자를 지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1번부터 앞에 있는 걸좀 쓰시면 되는데, b 9 o 0 1클 krlazor.com 이라 는시면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쓰시면 되고, 9번, 10번, 10번 쓰시면 되고, 11번, 12번, 그 가운데 10번, 13번 쓰시면 되고요. 왼쪽에 14번, 15, 16, 17번 쓰시면 됩니다. 딱 떨어지네요. 제가 1 8개 정도 오고 드거든요 하나가 하나 남는, 굉장히 놀라운, 네, 3번 쓰시면 됩니다. 3번 쓰시면 됩니다. 3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트북 앞에 있으신 분들은 다 지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3번 5번, 7번. 7번이신데, 가운데 있으신 분 실수하실건가요? 예. 아, 저 준비가 없어 그럼, 일단 6번은 빼고요 <웃음> 일단 숫자가 할이 있기 때문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번 15번. 숫자가안 맞는데, 일단 자기가 들은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끊기자는2쓰시필요고 합니다. 그래서 테더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에는 여기 산에는 여기 행사장에 있는 0메가짜리들을 하나 쓴다고 하는데 지연대보다 끊기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열려서 저 마지막에 있는 끝까지 내는 노고를해혀질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예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비주오 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가신다고 하면 그 라이센스에 마이크로소프트 저가월 15달러씩 무료, 150달러씩 무료거든요. 그거 활성화 안 하신 분들 활성화 하시면 매월 150달러씩 갱신이 되는 거죠. 제가 다번말씀드린것 같은데 세 네, 번째 줄이셔서 보여째 줄이 먼저 주시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로그인 다 해보시고요 비밀번호는 다완벽하셔서 쓰시면 조금 천천히 이렇게 충분하다는 것들을 다 켜실 수 있으시니까 아 계정 18번 계정은 제가 비밀번호 따로 드릴게요 일단, 시작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노트북을 변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노트북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데스크탑을 써고 싶은 사람, 데스크탑을 써왔던 사람,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노트북을 구매를 하면 굉장히 높은 스텝, 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도 장비도 비용도 비용이었는데, 개발자분들이 쓰는 것들 중에, 이상하게, 디스크를 1테라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디스크 1테라가 되면은,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거든요? 어쨌든 SSD로, 이제, 그, 내장 디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애초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 할까 하다가, 일단은, 어... 몇몇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데스크탑을,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데스크탑, 유튜브 교체를 하다보니까 남아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남았던 PC가 17대쯤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회사에 오 오신 인명이 있는데 17대 정도의 PC가 남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거죠. 회사에서 당근마켓에다팔 수도 없고 중고로 저렴해서 팔 수도 없고 이게 어... 옛날에 산 것도 있는데 2019년도부터 구매한 장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PC를 한번 뜯어봤더니 저희 회사 p c 에 메모리를 왜8기사 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돈을 줄이고 싶어서 저런 짓을 했겠죠. 어쨌든 8기가짜리의 d d r 고 요즘에 쓰지도 않는 거, 요즘에 16기가 쓰죠. 시 8기가짜리 쓰시는 분, 메모리 8기가 안쓰시죠 요즘에 16기가 한장쓰시죠 그렇게 됐으면좀더쾌적한게 있을건데, 그렇게 진행 됐습니다. 인텔은 8세대 거, 였었구요 M2 디스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 안쪽에 이제 숨어있는 SSD가 500개가 나있고, 그리고 이쪽에 숨어있는 3 6치짜리 1디스크가 1테라짜리가 한개 고쳐 있는 것또두개 고쳐 있는 것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PC를 모아모아모아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쨌든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회사다 보니까 어, PC,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 를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를 쓰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와요. 저희 회사가 기술 지원을 하는데 AWS 사용료가 월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1,800명이나 니요 저희가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사에게 기술주는 하는 건데, 1800원에 2,000? 그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가 내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안 끝났어요. 내일 해요. 내일 모레 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아, 끝나다 지내가자고 지내가는 거예요. 이 수술을 지우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출근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볼수 있는 기억이 안 남지 않을 거예요. 내 일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달 지나면, 이제, 부족되어 있는, 이제, 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또 다른 유형이, 어,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약간, 무결이 있는 건데, 어쨌든 비용회사가 아니고, 클라우드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상화시는 띄워서 쓰다 보니까, 내가 PC가 필요할 때띄워어요 내가 웹서로가 필요하면 웹서 띄우고요. 윈도우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면 윈도우 11 띄우고요. 10 띄우고요. 아니면 윈도우 서버 띄우고요. 그리고 안 끄고 제거하는 거잖시요 필요할 때써놓고 뭐, 원래 필요할 때는 만드는 거 열심히 만드는데 진으로 사안 띄우세요. 끄는 것도 아니고 그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최소화해보자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들은 이제 온프라미스 상황에선 이런 것들 을 쓰는 걸 조금 고민해본 을 거죠. 사실 일단 기준을 잡아봤어요. 우리 6, 우리 나라는 유리한 수출한 대국 중이니까 경로 모델에 의해서 노후 엔피시들은 전부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2010년, 11년도에 상품을 출시거든요 네, 지월코어도 안 쓰잖아요. 네, 지월코도 있었고, c p u 가나 3세대, 인텔 3세대 시키기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네. 장롱을 때 해드렸고요. 그리고 메모리 뱅크가 개의 메모리 그 메인보드가 모았어요. 왜냐면 하 어찌 됐든 모으고 모음 모고모아는거다보니까 메모리 뱅크가 2개짜리만 있는 메인보드를일가 과감하게 모였고요. 그리고 DDR3 전부 다 버렸고요. DDR3로 모으는 서버 펜슈드는 전부 다 버려버렸고 그리고 모았어요. 일단. CPU가 남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c p u 를 좀, CPU가 좀 사실 좀 아깝긴 했는데, 일단은 가상머신을 띄우려다 보면, 메모리가 어찌됐든 있어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무합해요 메모리가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이제 가상머신을 띄울 수 있는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HDD는 파일을 접로 SSD는 VM2 디스크로, 근데 아 전에 앞서서 보신 그림 보시면 500기가 250기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머신이 8기가 짜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3배 많아야 3배. 4기가 짜리 올라간다고 면 6대 7대 정도가 올라갈 건데 7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750기가를 나누기 측을 하시면 100기가 많아, 많이 써야 100기가. 하시기가 이렇게 쓴다는거죠. 생각보다 디스크는 그렇게 많이 쓰시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AWS나 외부스테드나 Google Cloud Platform이나 AI Cloud Platform 같은데나 연동도 해보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한거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온프레스에다가 PC를 구성해놓으면 뭔가 자원을 짓는거잖아요. 거기서 또 샘솟는 자동화 의식시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뭔가 그들과 도 통신하고 싶어 할 거고 이게 따로 중요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생기면 안돼 어떤 특정 주소에게 부위 만들어 줘요 라고 해서 부위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이 바꾸거나 그 사람이 까먹거나 하면 그 사람 것이 만들어지는 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달기다리고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 이제 앞서 설명했던 지중이 팬피팬티맨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조직할 수 있어야 너무 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 빨간색에 대한거는 일단 첫번째로 하이퍼부이위랑 시스템은 모취무스링이죠. 이걸 처럼 에탁드습니다 이유는 제가 노조 비주이라다 했을때 어저 시스템으로 3, 8000대 정도를 운영했어서 저거는 굉장히 저한테 손쉬었던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VLM, AXXI도 공개한거 했었고 오픈스텝, 문토랭, 엘슨이랑 마스 구성하는거나 크루에스 브러스터 이렇게 구개를봤었는데 어, 일단 저 제일 처음 걸 구매했던게 사실 비용도 비용이잖아요. 진짜 비용도 비용이어서 저희 회사가 마이클스퍼 파트너 였기 때문에 렛세스는 불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하이퍼구이 서버는 그니까 서버OS는 무료수에 굉장히 부담 거예요. 저거는 이제 파트너사여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 저거를 무료로 발고했었는데 저게 2022가 안나오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즈 하이퍼브이 서버라는 OS가 별도로 있어요. 하이퍼브이만 설치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데 얘는 라이센스가 무료거든요. 윈도우즈 라이센스가 무료예요. 대신에 SCVM 같은 가우이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머리를 생각죠 그래서 2016 혹은 2019. 제가 제실 아까 앞까서 보신 것처럼 용량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거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노 서버를 좀 노력을 했었는데, 나노 서버는 76년도 이후로 없어졌어요. 한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노 서버, 나노 서버를 했었지만,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까, 은도가 없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실제성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사사람들한테보고를 고객사, 했는데 또사람들이게 대고를 받으니까 그냥 있으라 라고 해서 마주스로 스스를 개발하는 중이에요. vmio는 너무 비요 오픈 스택은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 멋있는 애저 vpn 클라이언트라고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는 통합한게 가능하구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vpn 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vpn 이 됩니다. 로그인 정보 확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 PC에 애저위드에 로그인이 로그인 있으니까 그 인증과 소중에 로그인으로 들이도 올려서 가상머신까지 올리는 거. 이 안에다가도 가상머 올려서 이런 분 쓰는 해보시면 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리 이에설치 있는 호스트를 다활단을받으실 거고요. 실제 구축한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그인하시면 왼쪽에 리소스 그룹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애저에 들어갈 때는 우구콘 공예 내 썼대요 시는분 5번? 이번 쓰시는 이 논리적인 CPU도 논리적인 CPU도 저쪽에 할수 있도록 가상화시켜 m u 이 t i m 도 대상치 해보시실 때 툴에서 하는 이렇게 지원 그런 기능 잖아요.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 가상 머신은 내 티노 머신을 이용해지원 하는 모신으로 바뀐 거요 여러분들은 저 디플로이 호스트에다가 l x d 를 설치하실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가상 머신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현재 가상 머신 위에 아이폰을 해서 가상화를 해서 2차 가상화 시킨 건데 그 위에 또 가상화를 눌러서3차 가상화 간단한 테스트 네, 하지 마시고, 스턴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아니죠, 아니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무용지제가 설치 안되있기때문에, 펴봤자, 어, 아, 글쎄요. 요거는 그렇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스를 설치할거고요 마스는 그냥 앞에다 다수도 붙여서, 진행하셔도 되고, 어쨌든 다리야 권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스의 IP는 다 똑같습니다. 1 9 2 1 8 1 3 7 1 0 0번 IP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하면서 쓰시도 되고, 저는 복사부전을 좀용이하기 위해서 커멘드라인을 실행해서 SSH를 적하했습니다 오브콘 192.168.137.100번. S 스워드1 2 3 4 하시면 정상이 니다 당연히, 주위생 분들은 안 보시는 분도 있고, 헷갈리는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ssh, o 9 0 192.168.137.100번, 그리고, 패스워드는 S 패스보드, 스워드1 2 음. 3 4니다 私は私たちしょうでトッからレースの分です 이 사이트는 장표가 있으니까 장표는 요보활하면돼요 잠깐 줄이면게 되지 않는 경 이게 언제 19번 살아야 됩니다. 세팅 스트레스로 보시면 얘가 지금 네트워크 콤마 쉐어드가 되있을거예요저 쉐어드가 되있으면 리터리가 되는있게 정상이 되요. 근데 저 설정이 틀려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정한 겁니다. 우클릭하서프로퍼티 들어주시고요. 톱사운에 들어오셔서 쉐어링에 체크를 푸시고 이체크가있을거예요체크 푸시고 저장하세요. 오케이. 그럼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오른쪽에 갑자기 i p 가 바뀌죠. 아이덴티팅 박서 뭔가 되죠. 그리고 쉐어링이 빠지는데 다시 설정할겁니다 프로퍼티 누르셔서 쉐어링에 체크박스를 다시 체크해주고 교유를 하시면 연락 게임 다시 니다 m mm. m h m c a m o e s 마지막까지 실행이 끝나시면 여러분들은 설치할 준비를아니다 아, 초기화할 준비를 됐나 봅니다. 포스트레에는 여러분들이 쓰실 게임카드가 있으면 고요 그리고 마스는 설치하셨고 이쪽에개 설치하셔서 초기화까지 하시니다자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 밑에 있는 거는 아, 그 실행하면 나온 다음 슬라이드라서 여기까지 마스 s t 까지만 복사하셔서 붙여놨습니다. 그 붙여놓으실 때, 띄어쓰기 이런거 안되실, 안 안되실 수, 파일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메모장이나한번 복사하셔서, 이것도 지금, 저한테는 못하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다시 쓰셔야 돼요. 세미, 세미콜럼 다시 쓰셔야 돼요.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캐릭터라는 거 아시죠? 설치하시면. 선택 롤 문트 자시아문자시아써시면되구 임포트에 ssd 시키는 lp, 콜론 Volta a t c h a 로그인하는 로그인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스 로그인 로그콘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뿌입이다 여기서부터 구요 이게 계정이에요. 계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이드 같은 경우 이게 어드민 이기거든요그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드이일기 건데 여러분들은 계정 소개할 때로그을 소개했잖아요. 혹은 내가 별도의 계정을그잖아요 여기도 꾸입니다. 명령어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계정되다라이는 식으로 보민을니까 <웃음> 참고하실게요. 실행을 하시면 API 키값 내나 라고 할 거고요. API 키 값은 종류는트라이키 값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구그콘이라고 해서 로그인 됩니다. 요 로그인 아스 서버. 에? 보그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주소를 마스까지 한번 들어 하셔서요 마스까지 한번사하셔서 엣지에다가 붙어넣고습니다 그러면 웹 사이트 뜰거고요오콘 패스워드 134 하시면 초기화 안이 뜰겁니다. 여기까지 싶은 거 도뿌리나 클럽도들을쓰야됩다 다들 아시죠? 활발활발이. 수도는 그 지금 한번 기본적으로 마세지 지원하고 있는거고요 나머지 포스터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배포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다 CMI로 배포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아마 2 2 0 4에 a m d 유스를 추가하겠다 나머지 추가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업데이트 디렉션 하시면 따로 을 받습니다. 이미지 다운도 받아서 배포할 수 있는 준비까지 마칩니다. 자 â y s 4분말씀십시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차피 저희 다음 시간 없어서 아마 연장했어서도 보시면 여기가 어튼이시작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마스는 a p i 로 로그인한 다음에 해당 로그인한 토큰로 으 계속 쓰는게 아니고 계정을 선택해줘야돼요. 이게 괜찮을까? 이게 안쓸까? 작았을까? 이게 안쓸까? 이게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 다음에 나오는게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쿄옷좀 보신다고 해도 여기 참조해서 보셔야돼요. 커맨드에다가 네, 실행을 하면 패브릭아니까 0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0을 쓸 거예요. 다음 것도 전넣으시면예 네, 마스라고 나오죠. 0과 마스 다똑같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1 4중트으로들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스터 그을 100번 선택했죠 그러니까 이 IP를 제외한 나머지 스코어를 1 0를쓸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번을 쓰시거나 1번, 2번, 2번 3번 쓰시면 뒤에를 좀더 확장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뭐 저희 서버룸에 100대, 200대가 안 들어와서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한 IP를 어거든요 자, 복사하셔서 하시면 이야기 대역 내로라고 네, 선언됩니다. 자, 이 명령을 실행하시면. 레 컨트롤이 마스라는 걸로도 있고 랩은 2서브레호는태블리 e. 이렇게 열은다 그래서 이렇게 복 하시고요 실행하시면 d c p 가 켜집니다 d h c p 온 on 해서 트롯으로 버티죠 보시면 가 b h p 가 마스 하이픈 t 로바이드 p 를 GTP를 g t 지를 GTP를 p 였거든요를 GTP를 GTP를 GTP를 GTP를 GTP를 g p 를 g t 이를로바 p 를 g 에 p 를 GTP를 GTP를 GTP를 는 t p 를 g 그리고 뒤에가 00, 03, 02는 그냥 마무리 했을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다 동일한 말들대 가지고 있을거예요 하이폭기 처음 설치해서 첫번째 그림을 띄우면 이아이입니다 00, 01, 02, 03이 렇게거요싸셔서 머신으로도 오시면 브라우저의 머신으도오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게 정상입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를 켰을때 추가되는게얘기게요 얘를 추가하려면 알 추가 안되시는 분들은 머신에 들어가서 여기에 레버드스를 입력해주시면 이레버드스를 참지해서 저 머신에다가 애로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레버드스를 미리 알아놓았다면 해당 레버드스를 켜놓고 이런 두 m 의으로 배포할 거야 라는 설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배포를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올라오면서 이런 모습입니다 커리어 싱 커비셔닝과 테스팅을 좀더 거치고 준비에는 인스턴스로 짤라고 뜹니다. 근데 보면 니 100강인도 그고요 네, 보시면 G폴리오스트 로그인 이렇게 되시죠. 제가 지정한 스트 이름으로 개봉을 해놓 되는 겁니다. 막 들어가면 이제 플라워링이 들어면서 이제 커미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신에 이제 파드되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하면 이 꺼집니다. 자동으로 그냥 꺼져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거는 이제 이 머신에다가. 그래서 스타트 리프레몬 특보 모신 을 선택하시면 모신을 내포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머신을 추가할 때이 머신도 마찬가지인데 추가할 때 컨테이레이션에 전원에 대한 컨테이션이 노트 되어 있어요 그죠?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작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코장이나 여기 보시면 이런 제품도 있죠. 시스코 UCS 라이나뭐 이런 이런 애들, v 엘엑스디도 있고요. 다 있는데 지금 하이퍼무기는 가상화 솔루션이지만 마스터치가안 하고서 메뉴얼을 넣잖아요. 그래서 두개을 <웃음>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설정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켜떨거다, 켜떨거다 하면서 가운데서 이제 모시는 배포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가서. 아이 엔지니어 가서 그냥 전원만 켜고 끝나면 돼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아이디에서 어떤 것들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니까 요즘에 서버룸들어와서 서버 멈투고 해지하고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건 다 파트너 사업 체들이 하시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서버시 안들어가요 제가 2012년 12년도에 클라우드 하시면서 서버실을 1년에 세번도안 봤었어요. 그 8천 대로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갈 길이 없어요. 애초부터. 위스에는데 그냥 뭐이트워크로 해야죠. 뭐 콘솔 트이다 뭐 뜨거든요. 저는 그거 다했다고외레스도 내가 만겨주지고 이러니까 굳이 내가 미쳐. 해서쭉 진행되면은 내가 LSD가 배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경금한 점이 생기시겠죠? 저부이 어떻게 접속해난 생각하신 건데 지금 저희가 계정도 생성 안 했고 아무도 생성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머신은 들어와서 로그인 사람 계정도 하고 다 나오죠. 뭐냐? 생각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배포할 때 계정은 뭐그 에 s 스 넣었죠. SSH키넣죠. 퍼블릭키넣었잖아요. 초기화할때 s s h 키를해서 퍼블릭키넣었죠. 그프이빗키가애포에는 모든 VM에 접근했어야 돼요. 그래서 SSH 폴더로 들어가서 우리는 i d h y o n u p r s a 라는걸로프라이빗키를 적용해야 되죠. 알렉세이의 계정이 우9 9입니다 192.168.137.200. 이벤트가 뭐 전화하냐면 그려었습니다 얘가 d c p 를 하면서 IP를 직접 지정을 해시거든요 제가 서 200번 IP, IP, 100번 화죠요이 IP로 접속을 하시는 겁니다. 딥플로이브 스티라고 하는 VM의 정상적으로 조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잠깐 넘어갔던 명령어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가상화를 썼는지 아직 그림이안됐어요 <웃음> 아, 상만원 때문에 되나요? <웃음> 시간좀 Saya t u 검색해보시면 방금 들어간 트스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죠? SC를 좀 만질 수 아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써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보시면 마 a s t 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project managed by a s t 프로젝트가 있어요. g r a c i a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모니터링, 업데이트 관리, 이벤토리이벤트 관리 이제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확인하는 거예요. 뭐 로그 우딘 로그 확인하는 지지뭐 성능 로그 같은 거 확인해서 중앙에서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툴이고요. 기본은 무료입니다. 무료 애저 프리시 폴리쉬 같은 프리시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같은 보안 솔루션들, 정책 관리, IDS. h i s 같은 거, 호스트, 하드웨어, ITS, ITS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려면 그때부터 교육들어옵니다 대포업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 이런 모습으로 빌려 있습니다. 총 대구의 8대로 줄여졌고요. 10대에서 8대까지 줄였고 거기에 Azure에 있는 Azure ADDS라고 하는 도메인 서버 구성이 있고 V에 a 연결있고 v p n 에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는 여기에 접근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회 접근했을 때는 그냥 스위치로 접근하는 거고요. 4회 접근할 때는 VPN을 아까 제가 Azure에 있는 Azure 그 SS 그 a z 에 인증하시는 걸 했었죠. 그래서 여기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점프 해서 사용하수 있는 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아쉽게도 마스가 에탑고세대2 0을 지원하지 않아요. 마스. 그래서 개정통합이 불가능하고요. 개정통합이 되면 굉장히 아름다울텐데 아직까지는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적당히 적당히 매포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요. 2증화는 필요없습니다. 산에 장난가리기 때문에 이걸로 서비스를 할거 아니기 때문에 2증화가 어떻게 할 거고요. 불만 있으면 펴다 보시면 됩니다. 대사의 입력을 지환하기 위해서 암호소리너스202 현재 배포에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게 성함하면 제가 블록버한번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모르지만 홈스 클러스터도 이제 마스로 배포에서 관리하시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다 클라우드 인식 돌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식을 금 수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포하는 레이스를 설정하는 거 이런 거다커스터관련된것실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액그 클라우드 인식을 첫번째서 배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점 모취되시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되겠습니다. 셨고요 제가 시스템경 같은 것들은 오늘은 지울 건데 제가 나중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IAC로 수상해서 한번 배포 드리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